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두 사람 성시경의 두 사람을 한번 해볼게요 어, 길이가 좀 길어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곡을 들어보시면 기타 반주가 참 매력적인 곡이에요 어떤 반주를 해도 이 반주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좋아요. 하지만 우린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있으니까 피아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A장조구요. a 장조의 1도 화음인 A코드, 4도 화음인 D코드, 5도 화음인 E코드 이걸 뼈대로 이루고 2도 화음인 B마이너, 3도 화음인 C샷마이너, 6도 화음인 F샷마이너 이런 부속, 아 부삼 화음도 나오고 그 이외에 뭐칠화음들을 많이 나오고요, 다른 어 차용 화음도 많이 나오고요.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한네 어, 마디부터 한번 볼게요. 처음엔 A 코드, 그다음에 E의 베이스 G, 그다음에 E 마이너의 베이스 G, E의 G#, 그다음에 E 마이너의 G 이렇게 반음이 내려가요. 반음이 또 내려갑니다. F#7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D 코드 그 다음 D마이너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샵7의 베이스 G 샵그 어, 다음에 C 샵7 이렇게 지금 네 마디인데 코드가 몇 개죠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나와요 한마디에 기본적으로 두개 이상이 나옵니다 어, 이거를 4비트로 치는 것도 괜찮은데 뭐랄까요? 노래를 좀더 듣기 위해서 듣게 해주기 위해서 어 저는 2비트 한마디에 두 번씩 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요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이런 식으로 잡힐 듯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4비트로 치면서도 불러봤는데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하도 사랑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이것도 괜찮은데 네 저는 이걸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아르페지오 반주가 나오고요 네두 번째 단에 가면은 코드가 이렇습니다 F샵 마이너 그 다음에 베이스는 반음이 내려가서 F가 되고 오른손 코드는 Amaj7이 돼요 maj7 그 다음에 베이스는 반음이 더 내려가서 E가 되고 오른손 코드는 F샵 마이너 그리고 베이스는 반음이 더 내려가서 D샵이 되고 코드는 B7 혹은 B 이렇습니다 어, 그 다음에 어, B7이, b 7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E 코드의 반종지가 나오는데, 그냥 E 코드보다는 sus4를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되죠. 감으면 잡힐 때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, 네, 이 코드 진행 한번 볼게요 1도 화음 그 다음에 5도 화음인데 5도 화음의 마이너가 나와요 이 반음 진행 이게 굉장히 잘 쓰는 코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F샵 세은 원래는 이제 6도 화음이 F샵 마이너인데 F샵이 나온 이유는 어,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B단조의 5도 화음인 F샵 을 빌려 온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다음 코드가 B가 안 나오고 D가 나와요. 네, 그래서 일단은 듣기는 좋으니까 네. 진행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넘어갈게요. 그다음에 4도 화음인 D, 그다음에 D 마이너. 4도 화음, 장조의 4도 화음은 메이저 코드인데 마이너 코드를 쓰는 거. 네, 이건 클래식에서도 많이 나오는 코드예요. 사도를 마이너로 쓰는 거.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좀 생각해 봤는데, c 어, 장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. C장조의 사도함은 F입니다. 근데 C단조의 사도함은 C단조의 마이너죠. 그래서 같은 으뜸음조의 사도함을 빌려온 것이 아닌가.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리고 1도 화음이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C샵 7은 어디 걸 빌려왔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답이죠 6도 화음인 F샵 마이너에 5도 화음을 빌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A 메이저 7 이거는 이제 반음 진행을 위한 네, 그런 코드들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7은 5도 화음인 E에 5도 화음을 5도 화음에 5도 화음을 빌려왔어요. 근데 빌려왔으면 바로 가지 않고 다시 안 빌려온 척하고 가는 거. 제가 좀 좋아하는 진행이에요. 네. 이렇습니다. 좀 복잡하게 코드들이 많이 나왔고 주절주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, 네. 건질 것은 건지시고 패스할 것은 패스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그 다음에 똑같아요. 두 단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.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꿀마저 그늘을 들이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그 다음에 후렴 때로는 이 보여도 서글 그만의 눈물이 흘러도 굉장히 코드가 어려워요. 1도 때로는 이 길이 그다음 멀게만 보여도 아, 6도 함에 어, 그게 6도 함은 보통 f샵 마이너인데, 이게 그냥 f샵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서스 포를 한 번. 치는데 베이스는 또 G예요 네 이거 되게 복잡하고 아리송이 어려운 코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C샵 7이 나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빌려왔다 빌려왔다를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계속 꼬여서 나와요 그 다음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샵 마이너 7 플랫 5의 베이스 G예요 일단 c 마이너를 볼게요 c 마이너고요 C샵 마이너 세븐이에요 여기서 오음을 반음을 내려준다 요게 그거예요 C샵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이 C는 내려가는게 편할 것같고요 베이스는 G입니다 코드 안에 있는 음이죠 그 다음에 F샵 세븐이 나왔고요 D 메이저 세븐이 그 다음 나옵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5도에서 1도로 가는 것이 정격 종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도 5도 1도 가는 걸 완전 정격 종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실용음악에서는 보통 뭐 2, 5, 1이라고 설명을 해요 2도 함, 5도 함, 1도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단조는 2도 화음이 디미니시 잖아요 2도 화음이 디미니쉬 네. 그러니까 C-Sharp-m7 C-Sharp-m7, B5 요거는 이제 2도 화음인거예요 누구의 2도 화음이냐면 B에 Bm의 2도 화음 그 다음에 Bm의 5도 화음을 갖다가 5도 화음인 F-Sharp-7을 갖다가 D 마이너로 와야 완벽한데, 근데 여기 코드는 D 마이너 D 메이저 세이스였어요 어떻게 보면 D 코드라는 게뭐 B 마이너 코드 세 B 마이너 세븐에 비슷한 종류라고 생각을 해도 되니까 이게 뭐 크게 어긋난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, 어쨌든 그렇습니다. 일단은 치고 듣기 좋으면 그만이에요. 근데 이 코드가 왜 쓰였고 여기서 왜 이렇게 된 거야? 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. 네. 제가 말하면서도 참 복잡하네요. 음, 그 다음을 가기 전에 한번더 듣고 들어갈게요. 눈물을 흘도 서글픈 에 눈물이 흘러도 우리 두 사람 사랑의 신 곳이 되어주리 네 마지막 한 줄입니다. 모든 일이는요 G샵, 7이너 플랫, 파가 나와요. 아까는 C샵, 7이너 플랫, 파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G샵이 그럼 얘를 2도로 사용한 그 화음 그 화음이 바로 F샵, 마이너입니다. A장조의 6도 화음 F3m 여기를 가기 위한 2,5,1 2,5,1이 되겠습니다. 되게 듣기가 좋죠?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4도 화음 나오고요. 1도 화음의 베이스 전위 그 다음에 2도, 5도, 1도 이렇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. 모든 일 때까지. 여기서 베이스를 E로 내려가는 것도 괜찮아요. 그 다음에 나올 코드가 D니까요. 우리 둘 사람 서로가 쉰 것이 되어 주리. 지금 일주일까지만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. 어, 간주 살짝 나오고 이 앞부분 두줄 빼놓고 또 반복이 되다가 브릿지 한번 나오고 뭐 후렴이 또 나오고 이런 식인데 지금 나온 코드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들만 연습을 하셔서 내가 칠수 있다 라고 한다면 아,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연습을 해봤지만 기타 스타일 류트풍 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제가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되게 멋있어요 근데 어, 이거를 악보대로 그 음, 기타 그 나오는 그대로를 치면서 같이 노래 부르는 것은 어, 저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길이 없을까 해서 피아노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4비트 혹은 2비트 이렇게 해서 쳐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레슨 때 다음 곡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